와, 크네요. 아, 네. 얼굴 한번 비교해보세요, 얼굴하고. 와,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야, 그, 이렇게 큰 수박을 몇년 만에 들어보시는 거예요? 6년 만에 들었습니다. 6년? 예. 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우스를 그 시작해가지고, 어, 한 번을 제가 그 뭐죠, 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확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씀수확은 했는데, 그, 소득을 못얻었죠 아, 이니 아, 아니, 이 껍질도 되게 얇고, 응. 속이 꽉 찼네요. 맛있는 단맛이 나왔어. 13이요? 이게 지금 당도가 13.7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북 고창에 수박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박밭은 무려 6년 동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그런 밭입니다. 근데 올해 드디어 대풍 이일었다고 하는데 자, 왜일까요? 시작해가지고 하고 그 시작해가지고 어, 한 번을 제가 그뭐저 떼먹은 적이 없어요. 수박 자체가 크다가 시들어버리고 한 번도 수확을 해본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수확은 했는데 그 소득을 못 얻었죠. 너무 예를 들어서 이 천만 원 올리면 저는 천만 원밖에 못 얻었어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수박이 자체가 오그라져 버리고 안 맞아서 못했어요. 아니 육년 동안 수박 농사를 제대로 못으셨다는데 많습니까? 예 예. 아니, 6년 동안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에, 땅, 토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토양에 문제가 있었다? 예,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염류장애가 나와가지고요. 그래갖고 수확이 제대로 안 됐고요. 예, 크다가 이 중간 탐화가 좀 어느, 어느 정도 불면은 시들어버리고 어, 수확을 포기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잘 됐어요,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예. 그전에는 단토막 났네.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어, 영광, 그, 아르, 아, 어디냐, 여기가. 형제 농약사. 어, 거기 농약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박이 됐습니다. 뭘 쓰셨어요, 여기? 음, 어, 소박 종자를, 그, 친종을, 아쿠도고, 뉘엔스, 베리마크, 그세 가지 거를 해가지고 그 정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참 모정이 참 좋아가지고 잘 풀렸었어요. 예. 그, 그걸 넣던 신중을 했더니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정시해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 새 뿌리가 나오고, 활짝이 잘 되더라고요. 아, 뿌리가 활짝이 잘되고 예. 그 6년 동안 실패한 그런 일이 안 생겼다? 예, 예. 그럼 염류는 어떻게 잡았어요, 염류? 예, 염류는, 아까 말하다시피, 처음에 침종을 아쿠도, 뉴엔스 베리마크 고 어, 그 다음에, 어, 정식 일주일 후에, 어, 소멘트를 또 간주를 했어요. 소멘트? 네, 소멘트. 그거를, 뭐, 어, 이게 몇 평이죠? 1200평인데, 네. 12병을 넣었어요. 12병을? 네, 한 병에, 네, 한 병에, 한 동에 2병씩. 그렇게 었더니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 그걸 하고 나서도 하여튼, 그 수박이, 생장점도 좋고 음, 잘 뻗어 나가더라고요. 어, 여기가 처음에 밭자리가 염도가 6에서 10 정도 나왔었어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체크 를 한번 해볼게요. 2.5. 네네. 염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그 소멘트 역할을 해줬고 그 보조로 아쿠도 루엔스가 뿌리를 막잘 내리다 보니까. 이 양분을 다 땡겨 먹은 거예요. 토양에 그만큼 양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염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염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수박이 나왔습니다. 염을 풀어준다, 염을 풀어준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세요. 근데 농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 완전 발효된 태비를 염도가 높은 데 사용하게 되면은 그나마 농사를 지을만 하세요. 그게 유기물의 힘인데 소맨된 유기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부직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요만했던 토양을 소맨드가 들어가게 되면 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비료를 붙이고 있는데 이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비료를 더 많이 붙이겠죠 그러니까 식물잘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인산과 칼슘이 엉켜 있으면 은 먹지 못한다 인산과 칼슘을 끊어 주기 때문에 잘 받아 먹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박은 꼭 기억하셔야 될게 2대 8의 법칙이 꼭 있습니다 2대 8의 법칙이 뭐냐면 은 뿌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과가 달리기 전까지 80%의 뿌리를 만들어 놓고, 과가 생성이 되고 나서는 한 20% 뿌려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과 달기 전에 무조건 뿌리 만들어 놓으세요. 한달 돼가지고, 아쿠도 뉘엔스를 다시 저기, 그래서 저, 저, 간주를 했어요. 아쿠도 뉘엔스를 딱 간주하시고? 예. 과 예. 달기 전에 두 번, 과 달고 나서 두번 정도 했을 거예요. 어, 몇년 동안 실패한 걸 지금 한 방에 해결하셨네. 요 하하하. <웃음> 예? 예, 하여튼, 그, 저, 형제 농약사를 통해서, 어, 이런 조언을 받았었고. 아니, 지금 수박이. 좋은 거아안야안 먹었어요. 어이, 줄줄 달려어 줄줄이 지금. 아니, 여게장년에 잎이 이렇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장년에안 좋았어요. 아니, 지금 수확할 때가 됐는데도, 잎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예, 예. 요만한 수박이 안에 다 수분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얘가 거의 한달 동안에 이만큼을 키우려면은 토양 내에서 엄청난 수분을 땡겨요. 그럼 뿌리가 그만큼 나와 있어야 수분기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지 뿌리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이파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잎파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이 제일 좋습니다. 요게 길게 빠지면 빠질수록 아 우리네 수박은 나중에 과를 달면은 급성 마그네시 겹이올 수가 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빨리 소맨드 처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게 길게 빠진다는 거는 질수를 과다하게 먹었기 때문에 과를 크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초기 과가 달리 전까지 이파리 체크를 꼭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어이구몇 <웃음> 킬로 될것같아요한 10킬로 정도 되었는데요 10킬로? 오이고 소리 한번 넣어. 잘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수박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분이 묻은 건데, 이 분이 안 묻어 있는 것들은 정상적인 수박이 아니에요. 생육이 어려움을 느꼈던 건데, 이 분이 묻은 것들은 잘 키운 수박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생육이 잘된 것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줄기에 이렇게 솜털이 나 있어요. 솜털이 전반적으로 뽀송뽀송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 수박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귀네요 아, 네, 네. 얼굴 한번 비교세요 얼굴하고 우와 하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야, 그 이렇게 큰 수박을 몇년 만에 들어보시는 거예요? 6년 만에 들었습니다 6년? 네 아, 아, 입껍... 아니 아 아니 껍질도 되게 얇고 소이꽉 찼네요 없어? 건더기 없어? 있다 올라가야 돼물 적어야 한 맛이 좋아 맛있는데 맛이야 1 3 7일어 아, 이 뭐.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지금 당도가 13.7일씩 습니다 와, 대단하네 1 0 정도 나간 아니, 이거 나와도 되겠죠? 와 말이 필요 없네 말이 필요 없어. 음, 아쉽네요 음. 감기 무량하시겠어요. 그동안 실패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이렇게 맛있는 수박 드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웃음>